여러분 교재, 교재 2장을 어. 파트 2 경영의 어. 이해 어. 부분을 열어 주십시오. 어. 이 어. 자, 보시면은 이상에서. 경영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다음, 어, 경영에는 이 기업이, 기업, 그리고 경영자, 경영자가 어, 기업을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업만이 아니고 모든 조직, 모든 조직에 그 경영자가 이제 경영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럴 때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조직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냥 어떤 규모 있는 기업이 아니면 은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은 조직화되어서 있지 못한 정도의 기업이다면 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입사한다는 자체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고려해 보십시오. 그다음 거기에 이제 경영이 돼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 정의했냐? 앞쪽에 보시면은 그 조직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조직화하고 지휘, 조정, 통제하는 전체를 우리가 경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입사하고자 하는 아니면 은 내가 앞으로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CEO가 되겠다. 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에, 여러분들 이라도 이제 계획을 어떻게 경영을 할지에 대해서 자이 경영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자. 자이 내용을 이제 교재를 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하는데 그럼 지금 이게 경영학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 경영학은 언제부터 이게 만들어진 학문이냐?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자 이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1911년에, 11년에 책한 권이 출판이 됩니다. 누구냐 하면은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의 원리 그러는 책을 한 권을 출판을 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경영학이라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11년이니까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서 역사는 몇년 됐어요? 한뭐 11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경영학과 경제학 그러는데, 에, 경제는 굉장히 또 규모가 큰, 뭐,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경영은, 보면은, 뭐, 조그마한 기업 하나로부터, 뭐, 그 안에 경영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전부터 이제 있었던 경제학이 사실은 역사가 좀더 깊죠. 그래서, 여러분, 노벨상에, 노벨상에 들어있는 상이 뭐뭐가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벨상에 들어있는 그 과목이요, 사실은 거의 건물로 치면은 뭐주 뼈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 뼈대다. 나머지는 그뭐 파생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노벨상도 사실 노벨 경제학상이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의 상금으로 만들어진 상이 아니에요. 놀랍죠? 노벨상을 주고 나니까 노벨상이 뭐, 뭐 있어요? 물리,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그 다음에 생리의학상, 또뭐 있나? 뭐, 문학, 나머지 이제, 인문 쪽에는 문학상이에요. 문학상. 그리고 뭐, 이 노벨 경제학상. 이 경제학상은 나중에 노벨이 냈는 게 아니고, 노벨상이 어디에서, 수, 어느 나라에서 수여됩니까? 스웨덴이죠. 그, 은행에서, 그 경제부처, 그 나라에, 에 경제부처에서 사실 상금을 내서 만든 상입니다. 그렇지만은, 노벨상의 그, 상의 그 과목, 이런 학문적 바탕이 어떻게 보면 뼈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었느냐. 이 정의는 이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 그러니까 재화적 자원을 인풋으로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용해서 최종 아웃풋을 생산, 판매,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전체 과정을 경영이라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출발점은 테일러가, 테일러가 1911년에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는 이 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경영하기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과학적으로 관리 안 됐다는 얘기잖 그렇죠. 이제 과학적으로, 경영도 과학적으로 해보자. 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자,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게 기업입니다. 그죠? 자, 기업이, 기업이, 어떤, 어떠, 어떤 종류의 기업이 있느냐. 어, 자본주의 경제체제화에서 대표적인 조직의 하나가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업, 기업은, 기업은 에,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사업이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경제주체에서도 보시면 은 정부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 교회 이런 비영리 경 조직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크게 나눠서 영리를 추구하냐 영리 추구 아니냐 이렇게 크게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영리를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경영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이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사 후에 내가 입사할 어느 기업을 하나 선정해라. 꼭 기업이 아니라 좋습니다. 그게 학교가 되었든지 병원이 되었든지 어떤 연구소가 되었든지 다 조직입니다. 자, 그 조직에서 이제 조직을 우리가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자, 이 수업을 진행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자, 기업이, 자, 기업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 자, 기업 형태 보시면은, 자, 이런 형태, 뭐, 경제 형태론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뭐, 단독 기업, 뭐, 그 다음에 집단 기업, 그죠? 그다음에 기업이 막 이렇게 서로 결합을 이루어가지고 카르텔을 형성한다든지 뭐 트러스트, 콘체런 이런 형태로 기업 결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그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협동조합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조직이고 경제 어떤 기업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 국, 국영기업도 있을 수 있겠고 뭐준뭐 뭐 국영기업. 뭐, 공영기업, 뭐, 그 다음 특수회사 같은 공기업이나 공적, 사적 합동, 공사 합동기업. 자, 이런 형태로도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법률적으로 이제 기업을 어떻게 나눴나 보면은, 자, 법률적 부분도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요, 제가 동영상으로 담았는 게 지금 다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큰 아웃라인 정도만 지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상세한 부분 좀더 동영상 시청하세요 자, 법률적으로는 자, 출자와 경영의 권리나 의무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것이 개인상인입니다 개인상인 그 다음에 합명회사입니다 이 명자는 이런 명자입니다 합, 합은 합하다 뜻이에요. 이름을 합해서 경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명회사 여러분 들 이름을 걸고 이름을 걸고 회사를 경영한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 이거는좀 다르겠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가 부도나서 망하게 된다면 내 이름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에 그 병원이라든지 의원 이런 데도 한번 가보세요. 자기 이름을 딱내 걸고 그저 간판에 이름을 내 걸었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욕되면은 자기 이름이 바로 욕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명 회사 이름을 내 걸고 어? 하는 회사, 그다음 합자 회사 이게 합자 회사는 그 자본 얘기입니다. 합자회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라는 회사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 자 실제로 주식회사 이외에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름을 내걸고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나을까? 아니면 주식회사로 주식, 부도나면 주식만 공중에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좋을까 뭐가 좋아요 경영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이 주식회사 참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출자와 경영 권리 의무 관계에 따라가지고 이와 같이 회사를 나눴습니다 각각 회사는 상세한 건 제가 설명한 내용을 시청을 하세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 넘어가서 우리가 그 이외에 자 기업들 몇 개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주식회사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다음 나와 있는 것이 벤처기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벤처기업 이거 벤처 뜻이라는 게 모험이다 이 얘기입니다 모험 그리고 신기술, 뭐, 기술 집약, 뭐, 지식 집약, 연구 개발형, 뭐, 어떤 중소기업,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벤처 기업을 어디에서, 이, 각 나라별로, 이 글자 그대로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도 높아요. 그렇지만은, 기업이, 기업이, 일단은,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실패할 위험이 높으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걸 시작을 못하는 경우 같으면 좀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도와주는 걸 이제 어, 벤처기업 법률로서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그래서 벤처기업 우리나라 뭐 벤처기업 그다음 여섯 번째 나온 에, 프랜차이즈 거는 가맹사업. 자, 이런 쪽이 벤처기업보다는 우리 전공과 관련해서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 가맹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좀 하시고 벤처 기업은 주로 어떤 특별한 에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뒷받침이 돼 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에 우리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자, 벤처 기업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 법에서 뒷받침 돼 줍니다.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이제 출발할 수가 있다. 이런 법률의 뒷받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이 벤처기업이 있다. 그 다음에 가맹사업은 꼭 우리가 좀 알고 가자. 자 가맹사업은 크게 나눠가지고 가맹본부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있고요. 그다음 가맹사업자가 가맹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 사업자에게 가맹 본부가 가지고 있는 상표라든지 서비스, 뭐 상호, 휘장, 뭐 그다음 여러 가지 영업 표지를 사용을 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준 에, 해주고 났어. 그러면 가맹 본부는 감행 사업자에게 무엇을 금전적인 이득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 받아야 되는데, 자 감행 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감행 본부에 금전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자 감행 본부에게 어떤 형태의 에, 그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까 이걸 여러분 한번 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가맹본부에 우리는 하나도 금전적인 지원 안 받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내 걸어놓고는 실제로는 모든 식자재를 갖다가 가맹본부에서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가 지금 사실 표면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자 가맹 사업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가지시고 자 가맹 사업을 한번, 한번 돌아보면은 좋겠습니다. 특히 가맹 사업 본부하고 왜 이게 가맹 사업이 지금은 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맹 사업 본 본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 가맹을 가맹 사업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법으로 자꾸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그 그 전에 여러분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법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전에 항상 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자, 감행비 혹은 로얄티. 자, 이런 형태로 감행사업자가, 감행본부에게 로얄, 로얄티를 지급한다든지, 자,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로얄티 받지 않는다고 래요 뭐, 감행비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감행본부는 그냥, 무한정, 자기 이득 창출 없이 지원만 해줄까요? 뭐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고, 자, 여기에 이름을, 자, 감행본부를, 여러는 프랜차이즈 끝에 ER 이렇게 프랜차이즈라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가맹점을 프랜차이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자 이걸 구분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 기업결합 자, 이 형태는 뭐 그냥 앞쪽에서 우리 간단히 설명했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상세 부분은 동영상 내용 읽어주세요. 그 다음 경영자 자 이제 보시면 경영자 조직을 이끌고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가 경영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경영자는 뭐 어떤 사람이냐? 뭐 기업에 대개 보면은 무슨 무슨 기업에 뭐뭐 뭐 회장이라든지 뭐 사장이라든지 뭐 영업부장, 공장장 이런 사람들 각 부서의 경영을 책임진다 그러면 그조직에그 조직의 경영자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기업체 전체를 책임지는 어떤 CEO 그분도 당연히 경영, 경영자이고요. 자, 그래서, 뭐, 지와 명칭은 다르더라도, 자, 이, 분명히 경영자가 있습니다. 자, 경영자가, 경영자를 크게 나눠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좀할수 있느냐. 자, 이제 소유 경영자,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이 내 것, 내, 소유자가 내단 말입니다. 내가 소유자이면서 내가 경영을 하겠다. 이게 이제 소유 경영자입니다. 이제 고용 경영자는 누구냐? 경영자를 고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을. 그 다음 전문 경영자는, 뭐 전문적으로 경영을 공부하고 일했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 경영자라고 하자. 그러면 고용 경영자하고 전문 경영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 경영자 같으면은, 어때요? 되게, 뭐,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뭐, 전문 경영자가 하겠지만은, 그 정도 되지 않는 어떤 기업 같으면은, 그렇다고 자기 회사에, 자기 자신이 경영을 하기는 좀 어렵다. 아, 벅차다. 소유 경영자보다는 좀 규모가 커졌다. 그 때는 어떤 고용 경영자, 응? 음? 이런 분들도 모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전문 경영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이제 경영이론에 들어갈 겁니다. 자, 경영이론에서 경영 전통적 관리론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전통적. 여러분, 전통적, 이걸 이러면은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캐캐보고, 뭐 이런 게 떠올라요. 자, 그런데 이 전통적 관리론이 사실은 경영의 밑바탕을 다 정립했는, 정립했는 그 이론입니다. 경영 이론이 이 전통적 관리론에서 다 정립이 됐습니다. 정립이 된는데 이때 나오는 이 전통적 관리론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페, 테일러 앞쪽에서 우리 보셨죠? 테일러. 자, 미국 사람입니다. 과학적 관리법에서 경영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 과학적인 경영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테일러가 주장한 경영이론이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자,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그 다음 페이올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이또 경영관리론을 주장을 합니다. 경영관리론 그 다음 베버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독일에서 관료이론이라는 경영의 이론을 주장합니다. 각 나라별로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쪽의 세 사람이 지금 경영에 대한 이론을 정립했는 걸 우리가 전통적 관리이론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 경영의 밑바탕이 다 갖춰집니다. 갖춰져요. 과학적 관리법은 이제 어떻게 또 진행이 됐냐 하면, 보십시오. 에, 미국 주도로 이제 점차 대량생산체계에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효율적인 경영과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 테일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그 후에. 길브레스라는 부부에 의해 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자, 길브레스 이름 기억을 좀 합시다. 자, 이분은 뭘 연구를 했나 하면은 우리가 작업을 할때 말이에요. 작업 여건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가 사람의 동작 연구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어떤 뭘,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동작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작이 진행되어야 되겠느냐 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동작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의 동작연구를 했는 걸 동작기호로 나타냈어요 이걸 뭐 스브릭기호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스브릭 왜 스브릭이냐 하면은 길브레스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름이 자, 스보리키오를 창안을 했다. 장안을 했다. 그다음 또 간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역시 이제 이 과학적 관리법을 쭉 발전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간트라는 사람이 자, 간트 차트를 개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도 많이 쓰고 있잖아. 누구, 사람 써놓고 생산량 얼마 그러면 막대 그래프로 쭉 이렇게 그려놓는 차트 보이죠? 그죠? 이런 형태의 차트를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생산, 생산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자, 이런 뭔가를 자꾸 연구를 해 나갑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간트 차트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자 기본 금은 보장 기본 임금은 보장해주고 이제 초과 달성한 성과에 성과급을 주는 뭐 과업 상여금 제도도 이 창안을 합니다. 테일러는 차별 성과급 제도를 얘기를 했고 간트는 기본 임금은 보장해주고. 초가 달성된 성과에는 성과급을 주는 과업 상여금제를 주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을 자, 과학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런 자꾸 연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과업 관리도 해야 되겠고 과학적으로 선발하고 훈련도 시켜야 되겠고요, 성과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겠고, 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자꾸 이제 연구가 됩니다. 노사간의 화합도, 그다음 기능적 감독제도, 자 기능적 감독제도,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이쪽에서 이, 이 단계에서 벌써 정립이 됐는 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일반 관리론이라고 해서 자, 프랑스에서 페이올이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이 일반 관리 이론이라는 이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자, 이때 말이에요. 경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는 이렇게 기술적인 행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업적 행위, 그 다음 재무적 행위, 뭐 안전 행위, 뭐 회계 행위와 관리 행위로 경영을,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 뭐, 상업, 재무, 안전, 회계, 뭐, 관리,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실제로 관리 행위에 이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계획, 조직화, 뭐, 명령, 그런 게 지휘, 조정, 통제. 어디서 많이 봤죠 경영정의할 때 정의가 이 바로 페이올이 주장한 이론에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관리론으로 페이올이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올이 굉장히 주장한 게 중요한 이 경영의 관리 행위에 계획 조직화, 명령캔데 이거뭐 지휘, 조정, 통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경영에 이걸 대부분을 이 페이어리 주장했는 정의를 지금 따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주장했는 게 분업을 해야 된다. 각기 분업을 하면서. 전문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각 분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계층이 있잖아 계층이 그 계층을 어떻게 잘 연결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층이 있다면 은자 위에서 어떤 지시나 명령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명령이 두세 군데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 곳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명령 한 곳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된다. 명령 통일의 원칙도 나오고요. 그다음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도 따르게 해라. 권한 책임 원리도 나오고요. 그다음 직권화 원리 그 하위 계층에 부여되는 권한이 제한되어 사회계층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상태를 집권하라 한다. 다시 말해서, 권한을 어느 한쪽에서 권한만 가지고 있고 책임은 안 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면 권한을 이렇게 위임시켜가지고 주면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의 또 동기부여도 될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권한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분산시켜버리는 것도 안 좋고, 그죠? 그 다음, 지휘 통일, 이거 전달이 잘안 되면 은 조직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겠지. 그렇지,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 또 질서 있게 조직이 경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 뭐 조직체와 구성원과의 관계는 가능하면은 어떤 트러블 이런 거 없이 그죠? 구성원들이 그 화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구성원의 충성심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공정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권한이 있는데 책임이 없다든지, 책임은 있는데 권한이 없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경영관리 기능이라고는 아까 얘기했는 겁니다. 자, 폐열이 경영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관리 기능으로. 경영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 관리 기능으로, 계획, 그 다음,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자, 이걸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페이올의 주장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영원리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독일에서 나온 관료이론입니다. 자 관료이론 누가? 사회학자 베버입니다 독일 사회학자 베버에서 발표된 이론인데 여러분들 딱 와서 들으면 관료이론이니까 관료이론, 러 뭔가 딱 부닥치는 게 있죠. 관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무원 조직을 아주 관료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 관료 조직,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말이에요. 들어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일 수가 있어요. 과학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이 관료 이론이 우리가 느끼기는 관료조직이 굉장히 나쁘다 이럴지 모르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설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융통성은 좀 있어야 되는데 융통성이 너무 없다 쉽게 얘기하면 딱 어디 문서화되어 있는 거 그거 이외에는 벗어나를 않는다 그런데 벗어 나면서 자기 사익을 축을 해버린다면은 이건 굉장히 큰 불법이 되죠, 그렇죠? 자, 어찌 됐든지 자 관료 이론에서요 합법적인 직무 배점과 직무 수행입니다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치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도 명확하고 권한도 명확하게 주어지는 지도로 합법적으로 직무도 배정하고 직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직무 전문성과 능력에 의해서 그 자리에 일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이상한 자리에 갔다가 공무뭐 낙하산 보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계층에 의해서 관리를 해라 전문화된 직무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어 계층에 따른 권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상하간 통솔과 복종관계가 성립됩니다 뚜렷하지 그죠? 뭐 월권 행위하고 이런 거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규칙 딱 정하고 문서화되어 있는 형태로 경영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직 경영 공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 이거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일을 자의적으로 하고 이거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경력 보장을 해줍니다. 조직에 종사하는 그 경력, 완전히 보장을 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외부 환경 이런 거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 조직, 이거는 잘 되어 있잖아. 그죠? 자, 이때에,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규칙과 문서에 딱 없는 내용은 안 움직인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관료, 관료, 관료 이런데, 장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영 이론에 지금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1900년에 1930년대까지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올의 일반 관리론, 다음, 배버의 관료이론. 자, 여기까지를 오늘 지금 봤어요. 봤고,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인간관계론, 뭐, 행동과학.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용이론까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의 일반 관리이론, 관료이론, 여기에 딱 보시면은, 사람이 뭐냐 하면요, 자, 직무 강조, 생산성만 높이고, 효율성, 그 다음에 조직은 공식 조직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요, 뭐, 기계적 인간으로 취급받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보상만, 경제적으로 보상만 좀 해주면은 되는 이런 형태의 경제적 인간 정도로 밖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고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진짜 생산하기 바쁜 여기만 경제이론이 경영이론이 연구가 되고 그것만 신경쓰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거야 당연하지 그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람이 사람답게 뭔가 경영을 하더라도 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인간관계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이런 누가 해요? 이런 조직에서 이런 사람이 하잖아 사람이 근데 문제는 앞으로 사람을 일시키는, 고용해서 일시키는 것보다는 AI가 짓는 로봇을 사람을 대체를 해버리겠다. 그리고 사람은 진짜 필요한 사람, 몇 사람만 가지고 경영하겠다. 이러면은 이게 다 사실은 별 의미 없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사람 관리한다는 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부분이 인간관계론부터 행동,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요. 전부 사람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사람에 대한 내용 많이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사람 다루기 힘들고 사람 어? 힘들다면은 굳이 사람을 쓰겠느냐 안 쓰고 사람보다 더잘 일을 하는 AI가 있다면 이게 문제야 아시겠어요? 앞으로 계속 우리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결국에는 사람을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진짜 채용을 할 것이냐. 각 회사에요 인사 담당자들은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떤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은 줄은 서 가지고 있어요. 뭐 몇십 대 일, 뭐 심지어 뭐백대 일. 넘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고 채용을 해 두고 나서 1년 내에, 2년 내에, 3년 내에 그냥 회사를 박차고 나가는 나간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쓸만한 인재 교육시키고 우리 회사의 조직에 맞는 인재를 만들었는데, 회사를 떠난다. 굉장히 손실이 크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해야만, 우리, 우리 조직의, 우리 회사에 맞을,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할수 있느냐. 이거 만날 연구 개발만 하고 있는 부서 사람들이 많잖아. 인사부서. 그 사람들은요, 지원서, 신청서, 뭐, 이렇게 자기 속에서 딱 1분 이내에 그냥 쓰레기통에 갈 신, 어? 이력서, 자기 소개서 진짜 필요한 인재, 바로 곤란해 버립니다. 그, 결국에는 아무리 AI 로봇이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필요 없을 수가 없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내가 내가 어느 회사 지금 정했어요 그 회사 나를, 나를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준비를 하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은 보시면 요그 회사에 신입사원 채용할 때 분명히 거기에 어떠어떠한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인재 직무가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 준비도 없이 뭐 졸업한다고 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모셔가나? 지원서 넣어도 그냥 휴지통에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해 버리는데. 준비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내가 원하는 기업을 정해라.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부터 그 회사 대표 CEO의 경영 철학이 뭔지도 한번 봐라 그걸 제가 요구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인간관계론을 해서 이렇게 쭉 넘어갈게요